그서 피규어에 관한 정보를 많이들 원하셨는데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번에 보다 꼭 팬들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신 코너, 음! 고! 피규어! 피규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토의 연재철 대표입니다. 이렇게 연재철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우리가 흔히 볼수 없는 피규어 인기 있는 피규어에 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음. 음. 대표님, 네. 이게 한정판이 붙어도 이게 다 같은 한정판이 아니라고 하셨죠 음.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지만 음. 사실상 그 한정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가, 희소성, 음. 가치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제 어, 비추어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가령 한 100개 한정판 그런 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매우 적은 숫자라고 볼수 음. 있지만, 사실상 그 100명 이상이 그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고, 원하다, 원한다면은 그게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음. 하지만 10명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죠. 아 음. 그렇 레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그 매니아가 많다 보니까 한만개 한정판.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만개 한정판이 어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다섯 배막 이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구하려고 하는가? 네. 하지만 어떤, 이런,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는 천 개도 안 되는 한정이지만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한정이 아닌 게된 거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의 예, 법칙에 한정판도 이제 일어이지 않을까? 아, 음. 아 음. 이거 이거 지금 대표적요 예, 허스버스터라고 하는 이제 모델인데요. 다른 피규어에 비해서 어, 한두 배, 세배 이상 판매가 되었고, 제 추정으로는 어, 우리나라에서 2,000개 이상 판매가 되었다고 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제품은 조금 그 스태츄나 피규어 라인에서 약간 벗어난. 약간 그, 스와로스키라고 하는 브랜드 아시잖아요. 네. 여성분이 좋아하는 그, 그... 아, 그 브랜드랑 그 스타워즈그 콜라보 해가지고, 전국에 300개 한정으로 만든 300개. 제품입니다 네. 이거 하나하나 다 좋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전부 다, 그 크리스탈로 이루어졌는데요. <웃음> 이게 2만 9천 개의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고, <웃음> 수작업으로 제가 알기론는 120시간 이상이 <웃음> 더 필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0시간? 네, 이것도 <웃음> 전 세계 300개 한정이고, 어, 한국에는 제가 알기론는두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피규어를 비단, 모는 사람들이 부자라는 그런 고정관념은 없다고. 아, 대표님의 아스타 <웃음> <웃음> 대학생이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대학생이 아르바이트에서몇 천만 원? 정도 아니 이거 이거 말고 뒤에 이제 핫토이라든지 이런 제품들 이거 는또 이건 이제 아 이것도 재밌는 이제 시리즈인데요. 네. 어 주통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 회사에서 어, 라이터, 주통, 아니 빨 주통 이게 라이타로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만년필도. 아아 네, 만년필도 상당히 아 이게 만년필이었어요? 만년필이래 네, <웃음> 얘는 이게... 보면은 이 친구도 듀폰과 또 스타워즈 또콜라보를많이될수 <웃음> 있습니다 아 이게 보시면은 이건 엑스윙 파이터라고 하는 기체고 이거는 이제 타이파이터라는 기체인데 음. 이 기체의 본체가 사실은 만년필이에요 대박이다 이건 써본 적이 있으세요? 아 당연히 없죠 안에 들어있어요? 네, 잉크 잉크 들어있어요? 아이 잉크 찍어서 쓰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있는 잉크예요? 두 가지가 돼요 카트리지로 안에 넣어가지고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최초로 일단 한번 써주시죠 아, 이거 쓸 수는 없죠, 잉크가 안 들어있습니다 이거 잉크 안 들어있다고요? 네, 이것은 소상금 1977년도에 개봉을 했어요 77년도? 저희볼모 수밖에 없네요, 저희는 어디 요 그래서 이게 아, 1977개 한정판입니다, 전 세계. 10년, 태어나 10년 전. 네. 대박이다. 그짜 이거 만들었다고요? 그 왜? 친구, 아니요, 그거를 기리는, 아, 영동을 <웃음> 기리는 숫자. 1977개 아. 한정판입니다. 아. 네. 저도 이런 제품들을 대외적인 데서 본 적이 없어서, 음. 이번에 고작에 출연하면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우리 고덕구를 위해서 이런 제품들 한 번씩 또 들고 나와주셔서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기회가 뭐, <주행가> 된다면 뭐 기꺼이 <웃음> 네. 네. 네. 네.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글루토이 연두철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 고덕이들 즐겁하면서 기다리시오. w e e o t h